아, 마지막에 헤드 먹었는데 하나 하나 나다 이거. 나 더. 나나 더. 하나 나 더. 나 더. 하나 더. 이나 더. 하나 형 하나 하 하나 아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코 저자. 대좀 아쉬운데. 우리 방한 명인데? 뭐야? 무 와, 방한 명. 와. 아, 둘다. 다 둘이... 어, 저기 너 뽀나 주이보 뽀나 같은데 이거? 방 신라방, 신라방. 오케이. 기계 대체 별로 없는데 이거? 너만 안지고 거꾸로. 봐, 이 볼래? 아, 오케이. 아, 가왼쪽에핑두 아, 개. 가이 패배하였습니다. 통과. 내가 아, 못잡았다내불찰이다 아, 어허. 오케이. 어, 어. 아까 아까 제가 그 노래 했는데. 노 아, 마지막에 헤드 먹었네. 가쿠샷 니다 가쿠샷 아 오나? 방이 연방 없... 어, 오케이 원래 여기 잘하는 여기 있어야지 가쿠샷 아, 어? 아이씨 얘안먹는 얘? 오 오있다 오있다 오있다 오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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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배주심 물배. 베배베 중기 발. 중기 알아 하나 더어 패스 안 나간다. 기 먹어줘. 패스. 방해 패스 방해 방방잡았스팸 패스. 나나야이중 예. 중소리, 중소리. 옥 죽은 자. 형 어, 이거 네. 패스 내가 게 따라라고아 따라갈래? 방은 모니 생겼죠. 데 나한테 는핑두개깠어요 그냥. 하아 모니 터 지렸다. 모니가 다 했다. 오른쪽. 와 이거 모니 뭐니... 지렸다. 야. 이거는 겹살해야 된다. 이거. 이거는 맞아요. 잘했. 지 굿. 굿 플레이. 아니, 뭐냐고. 그렇형 이제 나세요. 저 광대뼈 올라갔다. 나온나 빨리 온나해 봐. 온다. 온나. 아, 야, 이거. 야, 와. 아, 와. 와. 나이스. 이 아, 와, 와, 씨. 유유 좋아. 아, 좋아. 나이스. 좋은가 보지. 아올라온 좋은데. 오우, 나이스 타이밍 오늘 첫 화장실 갔다 왔네요 화실 아, 거... 아유, 오늘 첫 화장실이라 예, 좀 아, 이입포 예. 오케이 자, 아, 이제 반을 좀 쳐볼까 오빠, 이거 중나경기가지 대고 이동 하나. 오안잡아야야 빠이 퍼 하나? 뭐야? 오빠 이거 뭐? 여기다. 오빠, 이거? 오빠 빠이 빠 하나. 아니 다다 오케이. 오. 기계 별로 없어요. 오빠 오빠 돌돌돌. 아오야 온다 아, 온다. 안테나 빽 하나. 안테나 하나. 오, 안테나 오. 하나. 이모다 이모다. 똑같아. 울쳐라. 울쳐라. 울나라우 통합패. 지야알 갈고 천천히. 왜, 왜 몰라? 몰라. 아 원래 아까 기계 오던 년인데. 있다. 이거 오빠 하나. 빵빵 응.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잘 살아있었지? 샷드 샷드. 아니 간다. 아, 모르겠어요. 계속 쳐서 승리하러 왔습니다. 전. 오아 오늘 안 그래도 아 같은 방이었구나 아까 지현이 아, 누나 실서올었을저한 번이 렇게 타고? 한 번이 이렇게 오오 오 줌이 오. 되게 작아지니까 안맞네 오방이또 띵하나? 옥방봐 옥방발 옥방 하나 깔 하나 있어 나 폭! 나 폭! 아 뭐야 옥방발 나썼 예. 예. 이거, 뭐? 와, 올라왔다, 올라왔다, 이거 이거 중흥간다! 중흥간다! 중흥 하나 피하나 빵 잡았다 하나 패스하나? 중 중흥돼! 중흥돼! 중흥돼! 아, 내려 갔다! 내가 갔다! 올라중빵옥 아이하스나 아, 이거. 대도 대도. 대도 도 대도 도이스 룸룸룸. 이 이거. 상안 되니까. 아왜그래지같아아 그래? 그래서 어, 그래. 그 영어 칠해서. 나스 근데 너말말수어나 너. 뱅가는 말, 말 옛날에까 아. 옛날에 민간 욕도 많았는데. 기적에원 펀치 잘하면 개띠. 그 네. 알트 시프트 멋있게 누르면 됐는데 옛날에. 자클레하고 막. 어, 빵발. 어 뭐야? 아 준개. 어우, 챗. 어우, 나이스. 나이스. 빵셔 패스 찍는 중. 몇 마나? 잠깐만. 그냥 패스고 있어요. 안찍히는 중. 이거 형 따라가도 되겠는데 찍고 있을게요 오방에 삐아나 까 아니요, 살짝 전전 한번? 저 네, 네. 한번 중장하만다 네, 올린다 네. 네. 나이스! 이걸 살다니 방방방방방방방방방 네, 기, 기계선 안 돼? 아, 이데 그래서... 아, 이거 이제2필요 이거 아, 이 공격이 공격이. 아, 이거 25%야. <웃음> 이 <웃음> 아, 이야 이거 2이 이거 2 5 이거 25%야. 아, 공이, 아, 이 <웃음> 아, 이 아, 이거 25%야. 거야 이거 2 제가 그러니까 막, 어우, 멀티킬 스펠, 스펠퍼스 페막 오케이 상상해버리고 아, 나말 꺼졌었구나, 저 중싸움 안 해버리고 원, 투 중옥도 없어버리고 스프레이도 없 왼쪽에 죽은 자요 저 k a y I'm not s u r 야 s a v 명 n g yeah. To me, true. Now, overtaking that. No, 나 o Joanne. I'm going to go. I'm g o 도 중복어케이어가 오케이. 있었어. 방하나 뭐, 간다, 중옥에서 이거. 중옥에 그, 노드빙 두 개. 어. 빙 우리 하나, 빙두 개. 삐 먹었을 거야, 저거. 아, 저 사람 빙, 빙, 빙 먹었는데. 폭항이. 이제 오케이. 꼬레 가자, 꼬레 뭔데 뭔시 한번. 한번더 조심해. 안 보여? 하나 더 있다. 하나 다 투천 감사합니다. 아, 좀더 아, 크게 돌려야 되네. 이렇게. 크게. 네, 계급 이장이요 어, 형도 소위시네. 어, 원래 먼저 소위셨나 아니, 나 그냥 바꿨는데. 오케이. 아, 어, 역시 통했네요. 같은 소위로. 오. 예? 한 소위. 오케이. 예한 소위? 한 소위라고요? <웃음> <웃음> 정말 양념 나이스 원투 컨치 아, 이거 스 왼쪽 하 나. 아니 통나방 <웃음> 가볼까? 이한음 어, 16... 어, 16... 어, 16... 아니 중국 왜 이렇게 어, 없지 16... 얘네? 형들하 16... 아무도 안 간다. 야 아무도 안 아니, 가. 아무도 안, 안 가. 가가나안 가. 이도안 안 가. 안안 가. 안안 가. 안안 아다 방위구름 어떡해 그니 아니 형형형오형자갈좀다야 주소리 김여구 뒤다 이기로 자아죠아죠 알죠 나 좀. 이 25층 형 컬이 졌는아아아아방부터방위부부터 아우 아할 사실 큰 그림 나이스 슬로우 글로... 어... 방임 쓰나 조심해야돼 아 그래서 방개형만 잡고 다 죽어도 괜찮은데 음아 여기 중싸움도 안하고 중옥도 없고 저 중잡혀 혼자 그냥 찔렀어요 아무도 없길래 디귿 아, 자한명 있던데 아홉이 스나아홉시 쓰나. 쓰나 방임 쓰나라 방금 쓰나 둘이야 여기 중옥 안 보여요 이거 어, 중옥 어, 너무 쉬운데 저 어, 중옥 자 중옥 아, 자, 중옥 쉽다고 아, 얘 계속 얘기중 아나나나나나 중옥 내주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좀 왔네 오, 연만아어쪽 하나? 어쪽 하나? 왼쪽한개더다때 같이 가자고. 왜 말도 어쪽 좋아. 하나? 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적아빙 하나 빙 하나 치고 먼저 가. 나 달리. 하나, 하 하나, 하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으로 조잡해들. 저빼가면안 돼. 아이시슬리야 김호빠가나김호빠그렇나왜절를 보는 것이내가딱빼먹을는데오오막 뚫은 거 아니에요 아직? 김 아, 하나. 아가 하나. 아, 하나. 하나. 아, 하나 더, 나 아니 우리 우리 우리. 아니, 우리, 우리. 있어요 아, 중, 아, 중... 아, 중... 아, 잠깐 저통 저 떼줘요. 종우 노리핀 가게. 호가나 이가나. 저통 봐요. 나어 뭐야? 다다다나나야다로 가면 돼.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방금 한마 잡아야죠 제가. 가면 안 되지? 아 맞네. 아아형형 아, 잡으셔도 어... 괜찮아. 그런 거 상관없어요. 아, 그래. 페어플레이기 때문에 말만 페어플레이. 왜냐면은 어버이 형 이름이 박아아맞맞맞맞어 맞아, 맞아. 그럼 인정? 지금 킬킬이킬어만 아, 어, 어? 아, 어... 되는데? 예, 예, 아 지금 어이님도 저랑 바로. 이름이 야, 완전 야, 똑같으시거든요. 야, 성까지. 야, 그, 그, 그, 그, 반 음. 어진짜 오, 빠옥두 방, 옥두 방. 1, 2. 수비에 스나가 없으니까 되게 편하다고. 왼시 여기가 체육관다. 9시. 11시. 12시. 12시. 12시. 1시1 2 1시여기시 12시. 12시. 시 12시. 1시 12시. 시 12시. 1시 12시. 12시. 12시. 하나 설때 2시 12시. 1 때. 시 12시. 어디 어디? 아, 형이 왜 뭐디 봐. 나안볼 9시. 변비변비진 전진. 좋아. 잡아 볼. 변진너 올라가 스템 빼고 스템 빼고둘라봐 방계 들어다 방계 돌. 난 죽었다, 방 왼쪽, 왼쪽. 일분 아까비. 일부러 마우스 돌린 것 같은데? 에에에. 오케이. 아니, 두명 남았는데 한명 잡아야지, 그래도. 최소한. 히처가 뭔지 모르겠다. PICTURE. 어. 그랬나? 그럴 수 있죠. 그럴 죠 빅은 근데 BRZ. Notorious. 빅 포토. 포테이토 오케이. 야미야! 오오오! 안돼 안돼 와 계속 길망당하고 죽을뻔 했다 하지만 그건 나이스 까지스장님이 대신 죽으셨네 <웃음> 어 중기단 셋! 셋! 셋이야? 1단 2위에 하나 중 2단 2위에 하나 너무 좋습니다 이거 빨라는데? 무섭게 자꾸 내려 올라가는데? 양사이드 오케이 9시. 하나 큐오 삐삐삐 갑니다 하나 오야 죽을 거괜 지금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고 와 죽이 날겠지아 <웃음> <지금. 웃음> 아, 까비 까비 해비. 해비. 아... 아 이제 진짜 이겨야 돼 이제 아 이기고 싶다 개수어 <웃음> <웃음> 이게 되게. 이 오케이 이정도야아1만패 했다고 방뭐뭐 대구 어어 어, 이거 기민다 기민다 이거 나이스 내가 그거 못 봤어 파이 파이 파이 파이 어아 중... 오겠는데? 뭐야 아, 철퇴였나 오우 진짜 여게야돼 진짜 이겨야돼 어, 이제 이제 4키라 하고 마무리한다 할게요 오케이 어, 이제 이긴 내라 오케이 고고싱 오킬은 는 물이지만 4키는 가능하죠 이거 방위배 그 박스에 오케이 개구 나오던데 개구바사 완전 깔짝이도 안한다 아이거 어, 없다 방이박스 없다 이거 왼쪽으로쪽다 보는지 이톡톡톡 어. 톡. 톡. 어, 오가나 어. 오른쪽 하나 있고 오가나 개피래요왼쪽에만기도 우리 기계팀 빼서 빨리 중넘겨주면은 테스트. 테리 베스트. 가나다 타이밍 후. 뒤따라오는 거 지금 경파 따 줄게요. 적 백핑 하나, 적 백핑 두 개. 오케이. 나설 못쳤지 똑건다. 또 똑건다. 저것도 저것저것 빨리 와 있네. 벌고 가죽안 되는데. 저도 급했다. 와. 가 버렸다. 오반 하나. 아. 이런 자켓. 나이스. 오반컷. 여의용은 개피야 이거 설복뭐 봐줄 수 있나? 사람 몇명안 남아서 네. 급했다 거북목은 개피 설의 봄포방송우리지 어, 오리 어, 어 제발 도왔다. 폭탄이 아, 어, 설치되었습니다 나이스 도다 왔다 왔다. 나이스 거북목형 개필요 나또또 라스트 개필요 이거 개필요 저통 저통 저통 저통, 저통. 어, 아닌 거 같은데. 맞춰 봤는데. 저분 아, 맞췄어, 많이. 어. 아니, 닌 같아요. 반응이 반이야.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아! 어, 천천히. 어. 마이슨 승리하였습니다. 아하. 하하. <웃음> 아하... 어 씨. 근데 이한못 했으니까. 내가, 나한테 얘기해.